우와 귀멸의 칼날이 드디어 3기 도곡마을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한창 방영중인데 제가 1화를 보자마자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포스에 상현들의 등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현들과 그리고 기살대 주들이 맞짱을 뜰텐데 이를 기념하여 로블러스 귀멸의 칼날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자자 자, 자, 우선은 휴지로로 시작할건데 이게 보니까 귀살때 혹은 제가 직접 혈기들도 될수가 있어요 일단은 스사마루 먼저 쩌리중에 쩌리 혈기죠 이 녀석 한번 혼내줍시다 기술이 이거 딱 모양을 보니까 물의 호흡 제2형 물방아인 것 같습니다 제2형 물방아 오오오오 야, 화려해, 화려해. 기도 플랫폼. 이 영혼을 모아 가지고 뽑기를 하는 모양인데. 아, 그러네. 노멀 확률이 63%로 제일 높고요. 밑에 보니까 0.1% 아카자! 바로 뽑아 보자. 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오! 이거 뭐야? 번개 호우. 뭐 초필사기 그거야? 당장 쓰고 싶다. 어, 간지 나는 거 보소. 제발 누구세요? 아 희귀등급? 어 제니츠 나쁘지 않아 어 잠깐 제니츠 전집종원 바로 준비했다 경력일섬 와우 <웃음> 번개호흡 제일일형 헤키르키턴 어? 뭐지? 어 잠깐만 무게인시티? 어 무한성 열렸다 요건 못참지 바로 들어가 봐 아니 웬 무장보스가 등장을 하네요 여기 이거 뭐 잡으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이 e 스킬 한번 써보자 여기서 반뜩 날라와, 쌍, 쌍, 쌍, 오, 네번 공격이 들어가네요. 야 이거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거 보스 잡고 이러면 은 보상 엄청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다행히 뭐 게임이 체력 개념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들이면 은 노가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레브에서도 잠깐만 딜량 한번 보자. <웃음> 압도적 꼴등이네. <웃음> 와다 잡아간다 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마지막 짱와 52,520번 돌릴 수 있는 거야 야나 이거 시작부터 너무 자자자 <웃음> 자, 자, 좋아요 그러면이 순간에 뽑기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제가 귀살대로 갈지 아니면은 펼기가 되어 가지고 아, 이 세상을 또 지배하려고 노력을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군요. 아카자 0.1% 확률 한번 뚫어보자. 잘라라 누구세요? 어, 루이도 나왔네? 오! 해 호흡을 쓰는 히노카미 카구라 탄지로가 나왔어요. 어, 나이스! 꽃초 시노부시노부 짱! 거기에 네즈코야, 네, 네즈코가 왜 이제 나오냐? 어! 코드로랑! 방금! 나왔지! 다 있어! 당신 맺고 있었습니다, 다들 다. 당신 등장하실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음, 용, 용, 용. 말! 일단은 기본 1레벨인데도 공격이 무려 480이에요. 8레벨 딸이, 그, 제니츠보다 훨씬 높죠? 아, 근데 제니츠 이거 기술을 한 번씩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병력 일섬 유기한 <Speaker> 짱! 짱! 짱! 짱! 짱! 어, 다른 애들도 한번 얻어본 거 써보자. 와, 회호흡 1년도 멋있는 거 봐. 히노카미 카구라! 원무! 자, 다음은, 염주. 화염의 호흡. 화염의 호흡, 제3형. 기업 만상. 슉.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현재 같은 걸한번 해볼까요? 이건 또 뭔데? 이런 쩌리들은 이제 맛이 없어. 너무 노마이야 노마이. 아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웃음> 아이템을 써야 빨리 되는 거구나. 아카제를 위해서 한번 가보자. 킬러 오케이. 우와, 겁나 빨리 뽑아. <웃음> 똑깍, 똑깍스. 오, 교주로상 자! 지금 이제 2만 정도 썼는데 랭고쿠상 이제 레벨 10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애들 은 상태가 어떻게 될까 레벨 한번 볼까 오 어, 20레벨 찍혔다 이러면은 나 다른 거갈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거기에 기우까지 아또 우리 또 탄지로 스승님이잖아 아니 아 아카자가 안 나왔네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지 와 공룡이 1200이야 거기에 어 뭐가 이것저것 많이 이제 열렸네요 어 옷을 살 수가 있구나 이거 괜찮겠는데 데미지 15% 올려주는 거? 에라 모르겠다 질러 거기에 펫샵이 또 생겼네 어택 올려주는 거구나 아 이거 돈좀 모아가지고 갖고 와야겠다 오마이갓 빡센데 오케이 헤이호흡을 마스터해버린 휴지라고 한번 가봅시다 하하 스사마루 너로는 안돼 헤이호흡 히노카미카고라 제1형 원무 자 바로바로 바로 다음 다음 야 멋있다 근데 헤이호흡 제3명 열일홍경 싹싹싹싹 샥 썰어버려 썰어버려 썰어버려 썰어버려 썰어버려 가볍게 랭고쿠사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제가 그 의지 이어받겠습니다 해호흡 제 6형 잡골염명 퉁 싹싹싹싹싹. 퉁오퉁퉁허어어어어어어어어 제 겁나 좀 세진 느낌이 드네요. 어때요, 레고 크치? 저희 강력함 인정해주시는 건가요? 음, 그정도는 부족해. 오 마이! 지금 나 해어호브에 너무 꽂혀버려가지고 귀살대로 좀 마음이 좀 많이 기울었어요. 아, 이거 뒤집으려면은 진짜 아카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 보스 또 나왔어? 어, 거의 다 잡았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한 방만! 하..싹 보스 너무 늦게 왔어. 내려 찍어! 불꽃, 도랑이무모 죽어라! 멋있다. 오, 그래도 뭐, 26,000. 맛있게, 얌얌. 응? 당신은 뭡니까? 데미지 30%. 어? 데미지 30% 준가? 이거 색싹이 아니야? 옷도 입힐 수 있나보네. 아. <웃음> 오, 야, 이거, 이거 어마무시한데. 싹, 싹. 응. 1500 데미지. 내려. 제가 그렇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0 1의 확률을 뚫고 아카자 등장! 야, 이게 오늘 뜨나 했는데 진짜 뜨네? 와, 1렙이 10렙짜리 랭고쿠랑 똑같아 그래, 그래 약자란 역겨워 도태되는 건 자연의 섬리지 마! 와, <웃음> 상연의 3위 오셨는데 인사 안 받냐? 자, 지금 제가 자동 공격도 현지를 했거든요. 자동 사냥 해주네 그런 알아서. 어이, 랭고크요. 너의 강함이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혈기가 되어라. 너와 난 사물의 가치 기준이 다른 것 같구나. 아 근데 레옹 고크상그옷 입고 그런 명대사 말씀하시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요? 출식전개, 타개살, 나침, 나침. 오! 너무 멋있어 아카자 자 레옹 고크상이 있는 기살대냐 아니면 은 그들의 편에 서느냐 기살대고 아! 혈기고 나발이고 아카자 그 자체가 되어가지고 무장 썰러 가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호기롭게 무잔을 잡으려고 뛰쳐나갔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딜 꼴등이었다고 한다